안녕하세요 옷을 좋아하는 패션의 패또라이의또패또예요 이제 점점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옷도 장만했겠다 마지막으로 신발이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아이템은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니트로 된 운동화랑 꾸민 듯안 꾸민 듯한 꾸안꾸 룩을 도와주는 스니커즈를 준비했어요. 먼저 첫 번째 신발은 나이키 베이퍼맥스 플라잉 니트 3 짠! 이 신발인데 색상은 화이트 색상이고 사이즈는 5단위로 나와요. 이 신발은 제가 갖고 싶어가지고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착화감은 그냥 일단 편해요. 이 신발이 니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발을 착! 감겨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양말 신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제가 발볼이 좀 넓은 편이라서 이거 신으면은 좀 불편할까 봐 걱정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딱 봤을 때이 신발 되게 좀 무거워 보였는데 신으니까 완전 가벼워요. 옆면은 이렇게 생겼고 옆에서 봤을 때 살짝 축구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이쪽엔 이렇게 생겼고요. 앞쪽에는 나이키 마크가 있고 여기 안에는... 은색으로 된 어, 무언가가 있어요 끈은 요 니트 겉면 소재랑 같은 색상으로 회색으로 되어있고 아 그리고 요 색상이 화이트라고 하는데 살짝 회색에 가까워요. 어... 파란끼가 도는 회색? 나이키 로고는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고 이 나이키는 니트로 된 소재는 아니고 살짝 가죽 같기도 하고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그런 소재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신발의 뒷면 뒷면에도 이 나이키 로고랑 똑같은 소재로 여기 이렇게 뒤꿈치에 되어 있어요. 고리도 달려있고 신발의 밑창은 이렇게 생겼어요. 중간중간에 이런 흰 색깔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에어는 투명색이에요. 안에가 좀다 보여요. 밑창은 신발 겉면과 같은 색상으로 되어있어요 여기 안에 밑창은 분리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겼고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신발이 가벼워가지고 그런지 진짜 안에도 엄청 심플하게 되어있어요 이 베이퍼맥스는 이런 캐주얼한 원피스에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런 스포티한 원피스에 이 신발을 신으면 좀 뭔가 건강미 넘치는 그런 느낌을 낼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라인이 드러나는 여성스러운 스커트에다가 뭐 로퍼 같은 거? 그런 거 신어도 예쁜데 베이퍼맥스를 딱 신으면 되게 캐주얼하면서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을 낼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발은 짜라란 이 엄브로 더비스타 스니커즈예요 색상은 블랙 앤 화이트고 사이즈는 10단위로 나와요 저는 신발 245를 신어가지고 요건 좀 사이즈 업 해가지고 250 사이즈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제가 발커 보이는 거 싫어가지고 막 작게 신었다가 발 아파서 크게 신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발 아프게 신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큰 사이즈로 주문을 했어요 이 신발은 제가 엄브로 신발 리뷰를 몇개 해가지고 선물로 주셨어요 착화감은 미쳤어요 보통 스니커즈 신으면 막 발바닥이 엄청 딱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푹신푹신해요 신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디테일은 여기 옆에가 특이해요 스니커즈 하면은 정말 심플한데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엄브로 마크도 은근슬쩍 이렇게 여러 개 넣어놨고 뒤꿈치 부분에 주황색으로 딱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빨간색인가? 제가 블랙 앤 화이트 로 구매해가지고 스웨이드로 된요 라인이랑 캔버스로 된 부분의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 엄브로 마크가 옆에 딱 들어가 있는데 요 글씨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요 엄브로 마크가 들어가가지고 좀더 센스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의 앞꿈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또한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검정 색깔 스티치로 쫙 박혀 있어요. 신발끈은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 보시면 여기 엄브로 마크가 들어가 있고 신발 밑창 분리는 안 돼요. 리본 먹는 곳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다이아몬드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밑창은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뽕뽕뽕뽕뽕뽕뽕 저는 이런 스니커즈랑 청이랑 같이 입으면 좀 뭔가 잘 어울리고 센스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첫 번째 코디한 제품은 보라색으로 된 청이에요 이 스커트에다가 양말이 조금 올라오게 입으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디한 아이템은 요 와이드 청바지예요여기는 요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요 바지에다가 스니커즈를 딱 신어가지고 옆에 있는 그 오돌토돌한 라인 그 라인이 보일듯 말듯 그리고 엄브로 마크가 보일듯 말듯한 그런 느낌을 내가지고 코디를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신발 타올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개강도 하고 하니까 요런 편안한 운동화 몇 켤레 좀 구매해가지고 봄모이랑 같이 입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